지금 보실 건 사랑제일교회 정관입니다. 인사와 재정은 당회 결정에 따라 당회장에게 위임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. 일반 교회는 물론이고 비영리 법인에서 더더욱 볼수 없는 문구라고 합니다. 매달 들어온다는 약 50억 원의 어마어마한 헌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려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문제는 사랑제일교회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.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헌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 목사가 애국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활동들이 특히 문제인데요.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전 목사 측은 PD 숍첩 제작진을 교회로 불렀습니다. 전광훈 목사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. 사랑제일교회 한쪽에 설치된 가건물. 이곳이 전광훈 목사의 첫 번째 사택입니다. 집 앞에서 제작진을 만난 전 목사가 직접 우리를 안내했습니다. 때, 아, 이상하게... 사기 아, 아, 아, 아, 아. 아, 아. 한때 사택이었던 집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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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목사를 향한 교인들의 애정이 상당히 깊어 보였습니다. 그냥 그런데, 우리 목사님, 이런 그런데 전광훈 목사 부부의 집은 이곳이 전부가 아닙니다. 성북구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한 주상복합 아파트. 역세권의 대형마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당이2구조라 방이 4개? 방은? 하나, 둘, 셋, 4개고, 역시 7명은 안방에 좀방 같은 데로 갖고 있어요. 다 12, 3 15, 10. 15, 1 20억 원을 호가한다는 이 아파트를 12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의 아내 서모스입니다 이거는 내 명의로 사주셨어 교회 명의로 안 하고. 어차피 왜냐하 내가 사는 아니고 들 산다고 사면 문제가 그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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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장로님들이 산 거야. 장로님 당연히 교회 돈으로 샀지 교회 돈으로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거는요 교회 사택이야사택 사태 사택, 사택 개념으로 샀고 교회 재정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산 2010년 당시 전목사 아내 명의 아파트는 한채더 있었습니다. 2009년부터 아내 명의였던 이 아파트는 2020년 10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. 내년 부챈 아파트가 10년도부터 있긴 있으셨던데. 팔았잖아요. 그 20년도에 파셨더라고요. 팔았잖아요. 그것도, 자내말 들어보라고요. 네. 우리 교회 부목사를 주려고 교회 사택으로 샀어요. 두 채널 부목사를 주려고 샀는데 그런데 이게 세금 때문에. 또뭐저 은행 이자 그다 이자로 사는 거죠. 사는 것 때문에 부목사들이 이름을 안 빌려주려 그래.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더산 거야. 그거는 더 다시 팔았어. 그래서 팔아서 재정 회수했어요. 그렇지. 교회 재정으로 부동산을 샀다면 당연히 교회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.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5 층짜리 건물. 올해 초 사랑제일교회 이름으로 사들였는데 얼마 전부터 내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거 왜 남의 보람으로 살려가고 그래요? 아니 혹시 무슨 공사하는 건지 만은있아 <목소리> 내부 공사는 아니에요.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? 아 그럼 어떡하 빨리 나가시라고 가정집으로 꾸밀 예정인 해당 층은 전광훈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직접 중계를 했던 이는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. 구는이친구니까이이이이이이제이는는는이이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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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회에서 구독 운동 중인 신문, 자유일보의 법인 대표가 전광훈 목사의 딸입니다. 10월 3일 전까지 100만 명의 자유일보 구독자를 만들어내야 돼요.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0% 자유일보 구독을 다하십시오. 자유일보 그것도 계속 15,000원인데 계속 그막 돈이 100만 명 하라고 날이 났잖아 지금 막, 막 주일마다 날이면 날마다 막 100만 보 해라, 100만 보 해라 막그지게 쳐집니다. 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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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독청 광고비 지출만 약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. 데그 광고비가 내가 어디서 돈이 생겨요? 전부 이거 교회 돈으로 광고하는 건데 우리교회 돈을 로넘긴 맨날 적자지. 보통 억 적자지요. 교회 돈 갖다 주면 또 적자라 또 적자. 전형적인 대형교회 목회자 일가에서 드러나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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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년부터 전 목사는 아들을 교인들 앞에 세우곤 했습니다. 왔는데, 에, 에, 내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서 잘 키우려고 이 모든 아빠의 전체의 노하우를 내가 너 속에다가 탁전가하려고 어? 그래서 내 공부 마치게 오도록 내가 학수고대 기다렸던 거야. 인수인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. 아빠 거에 대해서. <웃음> 이때이때 <이태, 이태. 웃음> 열심히 하자. 어? 네. 알았지? 내가 싹 넘겨줄 테니까. 이 모든 사항을 정강은 목사와 독생자 전애놈 전사에게 이 모든 권리와 법적인 모든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을 위임해달라 이런 뜻입니다. 위임해 주시겠습니까? 위에 맥주신다고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아멘. 사진 잘 찍어놔요. 사진 잘 찍어놔요. 그럼 박릉이 또 치시고. <웃음> 전 목사의 아들 전애녹. 취재 중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. 뭐 갑자기 이렇게 네. 물려받게 되신 것 같기도 한데 네. 어때요? 뭐 갑자기는 아니고 아. 원래에서. 부사팀 소리 고 계속 뭐어차피 나중에 이제 이어 가야 되는 예. 네. 성교 쪽이나 이제 저 종합 공사에서 하시고 이제 청년 사업 이런 거는 외부적인 거. 네. 제가 민봐서해 나가겠죠. 내가 딴 사람을 못 믿으니까 얘가 하도록 위임해 달라. 그럼 내가 못 믿으니까 아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 자체가 세습이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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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의 말로 들을지어다. 따라해봐요.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예하고 예하라는 말이지. 내가 너희에게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하라고 예 예하고 아니라 하지 말라. 아멘.